변화가 빠른 인더스트리 4.0 시대,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어드벤텍 한국지사는 1998년 회사 설립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전세계를 뒤흔들면서 산업 전반에 많은 변화가 소용돌이쳤습니다. 위축된 세계시장과 특히 반도체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많은 고객사 여러분께서도 힘든 시기를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드벤텍은 고객 여러분과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기준 어드벤텍의 본사 매출액은 약 2.5조원 한국지사의 경우 약 95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최근 모든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위기 속에서도 어드벤텍이 미래 IoT 산업을 이끄는 리딩 기업으로서 여러분의 신뢰되는 파트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도 어드벤텍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현재 어드벤텍 한국지사에는 약 12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과 직접적인 신뢰를 쌓아가는 영업 담당자부터 열심히 뒤에서 서포트하는 지원팀까지 어드벤텍 임직원은 고객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해는 어드벤텍 한국지사의 설립 25주년입니다 어드벤텍은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 서비스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천부평에 생산과 물류를 확대하기 위한 신사옥 설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여 새로운 성장을 이으켜 왔듯이 안녕하세요. 어드벤트 고객 및 파트너 여러분 올해는 어드벤트 KR이 25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회사가 25살의 건강한 청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까지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 그리고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 5년 동안의 비전을 위한 슬로건으로 성장과 도전이 멈추지 않는 회사로 정의하였습니다그 이유로는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고 또한 우리 모두는 그 어떤 어려움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도전 정신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어드벤테케어리 성장해 나가고 발전을 도모하는 모습에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도 지금까지의 성공과 성장을 뛰어넘어 더욱 인정받는 훌륭하고 위대한 회사를 만들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dear guests. Dear a d v a n t e c colleagues, very nice to meet you online. My name is KC Liu, Chairman of a d v a n t e c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a d v a n t e c Korea on the 25th anniversary. For the past several years, a d v a n t e c Korea has been performed as the best. country company among Advantech's global a b u s I would like to thanks to our customers and the partners for your great support to Advantech. And the thanks to our employees for the great job done and the contribution. Another important factor of success comes from the leadership. Of our managing director, Charlie Chang. Thank you, Charlie, for the achievement of growing up at Avanti Korea. Let's all work together. Thank you very much.